9월 19일에 방송된 황금가면 86회에서는 유수연이 김실장의 범행 영상을 세상에 공개하는 모습이 방송되었습니다. 이날 유수연은 차화영의 집에 가서 저녁 식사 후 홍서준의 재롱잔치 영상을 보여주겠다며 홍진우, 차화영, 홍선태 앞에서 김실장이 아빠 유대성의 호흡기를 떼어 살해하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깜짝 놀란 차화영을 본 유수연은 조용히 웃음지었습니다. 영상을 다시 본 홍진우는 김실장님 맞죠? 어떻게 김실장님이 수연이 아버지를 이라고 물었고 차화영은 유수연이 모함했다며 조작이라 말했습니다. 유수연은 영상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증거는 전문기관에 의뢰하면 얼마든지 알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고 홍선태는 차화영에게 당신이군. 당신이 김실장을 시켜 그런 거야. 저렇게 버젓이 증거가 있는데 발뺌할 거야 라고 분노했습니다. 영상에 있는 사람은 김실장이라며 꿈에도 몰랐다는 차화영의 홍진우는 어머니 수족이에요. 김실장이 어머니 허락도 없이 수연이 아버지를 죽였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따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라고 외친 차화영은 난 결백해요. 이 영상과 난 아무런 상관이 없다. 네가 이딴 걸로 날 모함할 생각이면 관둬. 라고 유수연에게 말했습니다. 믿어보겠다고 말한 유수연은 이렇게까지 결백하시다는데 그래야 마땅 하겠죠. 하지만 아버지 죽인 범인이 누구인지는 밝혀야 한다고 생각해요. 결백하시니 이 영상 세상에 공개해도 아무 문제 없으신 거죠?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차화영은 공개를 하든 말든 마음대로 하라 말했고 유수연은 내일 아침이면 세상에 공개될 거라며 경찰에도 정식 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수연은 혹시 공개나 수사를 방해하는 어떤 일이라도 생기면 그건 회장님이 움직였다는 증거가 될수 있어요. 이 영상이 있는 걸 아는 건 여기 내네 사람뿐이거든요. 진우 씨와 아버님이 증인이 돼 주셔야 될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차화영은 끝까지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당당하게 주장합니다. 집을 나서는 유수연을 잡은 홍 진우는 오늘 홍서준의 영상을 보여주려 했던 게 아니라 계획적이었냐고 묻습니다. 유수연은 그랬어. 죄를 지었으면 대가를 치르는 게 당연한 거잖아. 속죄해야지. 그래야 우리 아빠도 덜 억울할 거 아냐. 이게 내가 당신과 재결합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해 라고 전했고 홍진우는 괴로운 표정을 짓습니다. 차화영이 홍진우 마음에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길 바랐을지도 모른다고 말한 유수연은 앞으로 많은 일이 벌어질 거야. 태풍이 불어 닥쳐도 숨지 말고 피하지 말고 부딪혀 이게 내가 당신한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위로야 라며 돌아섰습니다. 다음날 고미숙과 강동하는 김실장 뉴스 보도를 보게 됐습니다. 고미숙은 차화영이 이번에는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라며 웃음지었습니다. 형사에게 체포돼 끌려가던 김실장을 만난 유수연은 생각 잘하세요. 차화영 회장 지시에 따른 거잖아요. 김실장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차화영 회장 본인 자신과 sa그룹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다할 거예요. 버려지고 나서 다 뒤집어쓰기 전에 먼저 선수 치시는 게 현명하지 않겠어요? 차화영 회장 버리세요. 라고 설득했습니다. 고대철은 지금부터가 문제라고 걱정했고 유수연 또한 차화영이 김실장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에 강동아는 이 형사가 나섰으니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 말했습니다. 바이어와의 미팅으로 급한 연락을 받아 사무실을 벗어난 강동아에 이어 홍진아가 나타났습니다. 사무실에 강동아가 없다는 유수연에게 홍진아는 동하 오빠 어디다 빼돌렸어? 너 만나러 온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오빠 어디다 숨겼냐고 라고 소리쳤습니다. 방금 강동아가 나간 걸못 봤냐 물은 고대철에게 홍진아는 강동아가 오늘 출근하는 날도 아닌데 왜 왔냐고 따졌습니다. 그 말에 고대철은 강동아가 자신을 만나러 온 거라며 방해하지 말고 가라고 말했습니다. 홍진아가 나가자 고대철은 어떻게 매번 스케줄을 깨고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투덜거렸습니다. 한편 차화영은 김실장을 불구속으로 수사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전화 했습니다. 박영사는 차화영에게 동아줄을 내려 주려고 왔다며 당연히 회장님께서 는 문제가 없으시죠. 항상 일이 꼬일 때는 밑에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충직한 개라도 궁지에 몰리면 주인을 문다는 걸 잊어버리셨다간 큰일 치릅니다. 단단하게 목줄이라도 채워서 가둬 놓는 게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라며 김실장의 배신을 언급했습니다. 유수연은 흥얼거리며 회사를 벗어나는 박 형사를 발견했습니다. 또한 차화영은 방문까지 걸어 잠근 채 지금 회사가 어떤 상황인 줄 아느냐며 회사에 나오지 않는 홍진우에게 어린애냐며 타박했습니다. 문을 박차고 나온 홍진우는 지금 이런 상황을 누가 만들었는데요. 수연이 얼굴을 어떻게 봐요 서준이 한테는 뭐라고 할 거예요. 너희 친할머니가 사람 시켜서 외할아버지를 죽였다고 할까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차화영은 홍진우의 뺨을 때렸고 이어 차화영은 아들이 엄마를 믿어야 한다며 나는 범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홍진우는 어머니는 장인어른만 죽이신 게 아니에요. 어머니한테 평생을 휘둘리고도 어머니만 믿었던 아들까지 죽이셨어요. 어머니가요 라고 분노하며 방에 들어갔습니다. 회사가 김실장 문제로 매도당하고 있다며 홍진우와 이야기해보라 설득하는 차화영에게 홍선태는 김실장이 당신 손발인데 관련이 왜 없어 아무리 머저리라도 이 정도면 누가 사주했는지 유추하고도 남아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못 믿냐 묻는 차화영에 홍선태는 왜못 믿는지 생각을 해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실장을 불구속 수사로 전환한 차화영은 김실장에게 가족과도 마찬가지지만 조금만 더 고생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차화영은 내가 내 목숨보다 더 지켜내고 싶은 게 있다면 sa그룹일 거야. 김실장도 지켜야 할게 있을 거고 두딸 말이야 학비부터 생활비까지 부족하지 않게 보살펴줄게 라고 제안했습니다. 몇 년만 조용히 형을 살다 나오라며 둘다 살자고 제안하는 차화영에게 김실장은 흔들립니다. 미국의 부동산을 김실장의 딸들 명의로 해주겠다는 말에 김실장은 계약서에 지장을 찍습니다. 한편 유수연은 이 형사에게 김실장이 서유라에게 사주를 받았다고 자수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유수연은 서유라가 죽은 줄 알고 모든 걸 뒤집어 씌우겠다 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차화영은 김실장이 서유라가 개인적 원한으로 살인을 부탁했다고 거짓말했고 홍선태는 믿지 않았습니다. 분명 오늘을 후회하게 될 거라는 홍선태의 말에 차화영은 서유라가 후회하겠죠. 아니다. 벌써 벌을 받았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유수연은 김실장 살인사건 속 피해자가 자신의 아버지라며 그 사람은 차화영 회장의 오른팔입니다. 절대로 혼자 움직이지 않아요. 저희 아빠의 죽음을 경찰은 단순 사고사로 빠르게 결정지었어요. 라며 라이브를 시작했습니다. 유수연은 차화영이 부검감정서도 조작해 제수사도 방해했으며 담당 경찰 을 매수해 가능했다고 알렸습니다. 담당 경찰 박 형사 사진을 공개 한 유수연은 저희 아빠 죽음 뒤 에는 분명히 차화영 회장이 있습니다. 전 진실을 꼭 밝혀서 차화영 회장을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울 겁니다. 기다리세요. 당신은 내가 지옥으로 끌고 갈 겁니다. 지옥이 당신 종착 역일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라이브 영상을 본 차화영은 유수연의 이름을 부르며 소리지르는 장면이 비춰지며 86회는 마무리됩니다. 87회 예고에서 차화영은 유수연의 라이브 방송을 보고 감히 네가 내 이름을 공개적으로 거론해? 라며 분노합니다. 유수연은 차화영에게 제가 준비한 서프라이즈 보셨나봐요? 라고 말하고 유수연과의 재결합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된 홍진우는 방에 틀어박혀 술에 의지합니다. 홍선태는 차화영에게 회장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강동하는 차화영 회장이 몰릴 대로 몰려서 무슨 짓 할지 모른다며 조심하라고 얘기해줍니다. 또한 차화영은 신원모를 괴한에게 피습을 당해 쓰러지고 유수연은 지옥불에 던져지기 전까진 끝난 게 아니거든요 라며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습니다.